가정집을 왔습니다 마사지 광고 영상으로 해서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기회가 생겨서 우리 구독자님하고 같이 오게 됐습니다 다시죠아 근데 완전 가정집이에요 형님. 응. 여기거든요 와 이것도 완전 내 생일이다 5월 6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습니다 <웃음> 떨리는데? <웃음> 자, 우리 털복숭이 형님과 저는 나란히 앉아가지고 <웃음> 기다리고 있고요 어, 안쌤, 더 컴? 아, 얘를 아, 더가 형님, 이거 광고라서 그냥 제공이 다 가능한 거니까 편하게 골라보세요 제일 비싼 걸로 골라주세요 <웃음> 여기 사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받으시기 딱 좋고 가격도 나쁘지 않은 거 같아요 1 2 0분짜리네요 음. 어? 차도 어해잠되어 응. 어, 잠들어. <웃음> 어, 다들어 음, 어, 잠어 어, 잠들어. 어, 잠들어. 어, 잠들어. 어, 잠들어. 어, 잠들어. 어, 잠들어. 어, 잠들어. 어, 잠들어. 어, 들어 어, 잠들을 위한 네일 아트 케어까지 같이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고급스러운 매니큐어. 오, 이쁩니다. 색깔 예쁘고요 음, 여성분들이 오셔도 전혀 부담 없고. 자, 지금 수건으로 다 정리되어 있고요. 제가 한번 냄새 맡아볼까요? 음. 좋다. 냄새 좋아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서비스 들어가 볼까요? 자, 일단 등판이 든든한 형님께서 이제 마사지를 먼저 시작하시고요. 저도 벗고 누워야 됩니다. 형님, 잘 받으십시오. 구독자 형님. 가만히야. 이 고급스러운 장비들이 들어와있고 냄새가 좋다 120원짜리를 받기로 했고 가격은 아까 55만 동이라고 나와있더라고요 일단 촬영에 지원해주신 사장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2년, 2년이라는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2년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훌륭한 직업을 가지고 계신지 몰랐습니다 오! 냄새 좋다! 뭐야? 와! 냄새 진짜 좋다! 와! 냄새 진짜 좋다! 진짜 편안한 릴렉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표현을 해드려야 돼가지고 이제 보통 여러분들도 베트남에 오시면은 이발소 그리고 마사지 많이 이용을 하시겠지만 정말 전문적인 마사지 샵을 교육을 진짜 철저하게 받은 친구들이 드물긴 해요. 머리를 하나 만져도 너무 시원하네요. 컴드 안 컴비트 인비트. 안 과민남 라우즈어한 송아 못리봇 남로. 벌써부터야? 안로 구독자형님은 밟히고 계시네요, 지금? 우, 가위라디! 오일 한 번만 줘봐요, 오일. 이렇게, 조심. 오 느낌이 너무 좋네요. 뭐지? 진짜 다른 데랑 틀리긴 하다. 머리를 만져서 근데 굉장히 시원하고 좋네요. 뭐지, 이거? 이게 나지 민혁. 오우 되게 시원하네 이거 이거거든요 이빨같이 생겨가지고 사실 마사지 오면은 가장 힘든 게잠 찾는 거거든요 마사지 받다 보면 진짜 잠이 와요 비디오 촬영을 하고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사지를 설명을 드리는데 진짜 잠이 옵니다 편이래요. 그만큼 너무 편하다는 거겠죠 보시면 정말 디테일하게 해주죠 어깨를 움는 거를 싹 풀어주네요 열심히 아주 열심히 일해주고 계시네요 파워가 장난 아니에요 우울 빚었 와, 요 이렇게 구독자님하고 같이 받을 수도 있다는 것도 진짜 영광이에요 사장님께서 이제 광고 의뢰를 해주셔서 다른 분들하고 같이 오셔라 마사지 받는 모습을 찍어줘라 라고 이제 의뢰를 해줬어요 그래서 좋은 기회가 돼서 우리 구독자님하고 함께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번번언니요? 어, 진짜 가장 큰 장점은 비놈에 있다라는 거 비놈 안에, 내 집의 밑에 어, 이게 진짜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 산다면 마사지샵이 이렇게 바로 밑에 있으니까 이용하기가 참 좋을 것 같아요 위치는 랜드마크 쪽이고요. 랜드마크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이용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m 2우 t u 이 i m 22 t 이 người bạn. 22 tuổi mà. ăn nhiêu t i 22 tuổi. h hết. không t i em suy nghĩ a n là bao nhiêu tuổi 25. 25 오. a n h i ê u em? <웃음> 안 건물, 뭐, 뭐, 뭐안 Come, come, come, c i m e come, come, come, c h m e come, come, come, come, c c come, c come, c o c o n m c c o c c c m o o Em có con chưa? Em chưa Em chưa có chồng Tại sao? Tại, Tại sao không có ạ? Tại vì con nhỏ Tại <cười> vì con nhỏ Tại v c n nhỏ Anh uh, chưa, chưa có bà uh, Tại vì anh không cần bà <cười> Anh có chồng ạ? <cười> <cười> <cười> anh muốn có bạn trai oh, Bạn trai anh ạ Hai hai tôi ơi Ờ. <cười> ờ. <cười> em có bàn c h a i c h ư em có rồi c ó rồi hả yeah. wow, 처음이다, 형님, 처음이에요 em có bàn c h a i chưa? Es thế, cơ, 한사람 ngơi, 못 ngơi, nhưng mà tất cả an hỏi con gái, À tất cả đều nói không có, Ờ, ờ okay. em có bàn c h a i c h ư chưa, không có, <cười> nhưng mà em là à có có, có rồi, ừ. wow, bàn c h a i là bao nhiêu tuổi? 27살 남짓? 남짓 남짓 남짓 남짓 아... 디엣. 아, 네 <웃음> 제가 막 영상을 생각하고 찍고 이걸 해야지라고 해서 찍고 이런 게 없어서 어떻게 보면 영상이 기죽박죽인데 이제 편집으로 많이 찾아내고 있어요 이런, 이런 포인트들을 안 남게지? 응? 안아유튜버 유튜브라 컴 no youtuber o o không phải. h n y như thế này n h n g y h ư t h n như t h n g y h t h n h t h n g ư t n g y n h thế y n h thế n y h ư t này này n h h n h thế n à h ư thế n à h ư t h n à như n g y như t này n h thế à n h t h n h ú t h n à h ú t h à như t h này h t này n h thế n à t h n h thế n như t h h t n a y n ư t h t h t n y như t n g y t h này n thế n à h ư t h này t này như thế n h ư t h n t h h t y t h n t h t h h t y t à t n h thế h ư n à n h n n h Anh thích lấy vợ Việt Nam không? Ờ... Uh, muốn chút xíu uhm. Anh muốn... thêm kem uh, người tốt oh. mà chưa g ặ p người tốt Ok, Em người tốt? Em người tốt? Hmm? Em là người tốt? Em là? Em yes. à? Yes Anh suy nghĩ em là không, không người không tốt oh. <cười> <cười> 니미티 소크테 머리야 어 머리 오케이, 어 오케이. 무슨 머리 너어야제 <웃음> 나와? <웃음> <오! 웃음> <완전한다. 웃음> <그래서> 쳐다보고 있지? em n g i x ấ c h i 와 이거는 여러분 이게 보이시나요? 여기 냄새가 역하지 말라고 이게 안에 이 약재들로 통해서 좋은 냄새를 맡으라고 또 이렇게 세심한 배려가 있습니다 보통 마사지샵에서 이렇게 엎드리다 보면 은안 좋은 냄새가 올라오고 그러는데요 여기는 배려가 남다르네요 어. 아, 아니 그게 아니고 오빠 민트왕 나오네. 어아 따지지아 어나 이제 행복해지는 음. 여러분 저 진짜 막이 친구들을 웃기려고 막 일부러 으! 그러는 건 아니고요. 아 진짜 이등 쪽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이제 받으면 약간 풀어지는 이제 그런 거니까. 아 이게 신음, 신음소리가 아니다. 컴댁, 컴댁. 쏘옹 컴댁. 뭘 드엉마야. 안 돼, 안 됐다. 아니 왜... <웃음> 저 여보세요 왜금분 저분... <웃음> 자꾸 나를 쳐 <웃음> 고개를 <고객님> 이쪽으로 돌려놨으니까 <웃음> 부끄럽잖아요 마크? 예안 마크? 컴파이엠안아이이예 <웃음> 정답라이 yeah. <웃음> <웃음> 그냥 촬영이 돼요 항상 촬영하면서 음, 일에 활력도 없이 이렇게 마사지만 하면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거든요. 근데 나 같은 손님이 한번 와가지고 그냥 재밌게 놀다가 간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렇지? 안 힘들지? 하이얼. 안는는데더이엠 보이 컴매 매나. 네, 컴. 컴 티가. 컴 매. 컴 매. 보이 보이 컴. 짝짝아. 아 진짜 큰일났네 이친구 아, 졸리기도 하고 마사지가 너무 편해요 진짜 팁을 줄 값어치가 있다 형님 그렇게 생각 안해요? 응 어. 나는 진짜 이 친구들한테 팁을 줄 값어치가 있는 것 같아 우와 응. 하지? 뭘까? 응 걔나 이 짝짠 안 먹으래 먹래야 예스 컴드업 안 먹으러 오사 안 고령병 말. 우리 구독자님은 주무시는 것 같은데 진짜로. 아 형님, 내가 코고는 거 들었거든요. 내내내 내, 내 건가? 어, 뭔가 틀려 다른데랑. 예, 마사지하고 이발사하고 합쳐놓은 거에. 맞아요, 맞아요. 어, 거기에서 전문적이야. 어. 음, 아. <웃음> <웃음> 오, 제가 마사지 받다 이런 광경을 봅니다. 어? <웃음> <학교>? <웃음> <웃음> <웃음> 음, 맛있다. 맛있어. 뭐? 잘봐 vô Ngon em hơi n g h ế hả i n đường x h u quá xấu xấu xấu xấu xấu xấu x ấ h x ấ h xấu xấu x h u x h u x h u xấu xấu xấu ấ u xấu xấu x ấ h xấu n g u xấu u u c h 컴 c chắn không h i ể 어? hiểu. hả? em i 라고 해석하기 나름인 거죠? 알아서 해석하면 되는 거죠? đ ẹ a 자, 어, 이런 게 저는 익숙하지 않아요, 언니. 보통은 여자들이 막 이렇게 하잖아요. 어, 근데 난 이게 익숙하지아 아, 스크럽 해주는 거예요? 음. <cười> cả mương nhỏ <cười> <cười> chắc chắn em làm không tốt n h ỏ m à n h ỏ n h i ề u t h ả y chưa g oh. i no. rồi đ ừ n n t h ừ i rồi không h ừ không n t h ừ nhưng mà anh là d ễ ẻ n em l à g ư ờ i tốt <cười> <cười> em l à g ư ờ i tốt Young, I'm talking. I come. c o c o m Come, Go. Go, come. Go. Go, come, Go. Go, come. Go. Go, come, c 빈콤면 아파트가 전부 보이죠? 이렇게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있는 곳이고요. 어. <목소리도> 형님 생각해 보니까 남자 둘이서 가관이네요. 네. <웃음> 남자 둘이서 <웃음> 호강 이거 이거 뭔 호강이야? 남자 둘이서 족을 그 여인네들에게 내드리고. 이어과 이어과 야보 짝짝야 이어과 우두두두 떨어뜨려 눈온다 누나 여 <웃음> 치즈 치즈 <웃음> 어, 사장님은 얼굴을 얼굴을 내비칠 수가 없어요. 얼굴은 안 되고 람비 건강 저아니 t thì tùy t ù i n 아, 5만 동에서 음. 한 20만 동 정도 자율적으로 네, 관리사분들의 그, 텐션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알아서 지급해 주시면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사장님 이렇게 지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까몬이 e on, 까 o m e on. c 감 m 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 o m 고 on. Come 이 n Come on. Come on.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